여기는 서울시 강남 군삼성동 봉은사로 사고 다시 질관지 소변 건강 연구소입니다 수능까지 며칠 간았습니까 하루하루가 피마르는 전쟁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높은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 좋은 음식, 쪽집게 선생 과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바로 깊은 잠이 우선입니다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5.7시간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수험생이 깊은 잠을 자면 뇌가활성화되고공부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 깊은 잠못 자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원인은 포몰이와 무욕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아에 어플을 깔고 수험생의 수면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면 상태를 분석하러 오십시오. 늦으면 누가 보내낼까요 오늘 저녁 시작합니다.